오늘은 86쪽 단활부터지요. 천화동인께 단활입니다. 단활동인은 유특이하며 특중이 응고건할세의 말통인이라언성깨지이라 유특이는 비이음 거음 하얀 특기청이 야람 오중정이 이중정으로 응지하니 특중이의 응호거냐옴 오 강건 중정이 이에 유순 중정으로 응지하야 각득기 정하니 기덕이 동야람 고로 위통이니라 오는 건지 주고로운 응호건이람 상에 취천화지상하고 이 단에 전이었니람이 괴채로서 괴명의람 유는 비유기요 거는 비구람 동이 말 거기 연문이니까 다 생략하고 갈게요. 동인우야 형이섭대처는 건행야오암 지성부사의 가이토험난전은 건지행야라 무사는 천덕야람 문명이 건하고 중정이응이 군자정야임 우리 이체로 온 길암 요 문명지덕이에 강건하고 이중정지도로 사는 하님 내 군자지 정도야람 요 군자야 비는 통천하지지 않아니람 천하지지 만수나 리적일야람 군자병리 고루는 능통천하지지님 성인의 시업조지심을 요일심자는 통어리란 문병즙 능총리구로 능병태동지의옵 강건즙 능극기구로 능진태동지도님 희연후에 능충정합포건행야란 이 궤덕 궤체로서 궤사랍 통천하지지면대위대동이요불연즉신엔 사정지합이니 하이치형이 섭재리요암 상할천여하이 종이니 의 군자 이하야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푸른 화제 천하고 천하유하이 온천여하자는 천체상하고 화성이 염상하니 예. 화여천 동구로 이동인지란 군자간통인지상하야 이류조 변물하야 각이 기유족으로 현물지동이야람 야군자수인지 당갑선악시비지리와 물정지리 합과서리지동이니. 범 이, 동, 자, 를, 금, 자, 능, 변, 명, 지, 고, 로, 처, 어. 물, 불, 실, 기, 방, 야, 라. 전, 재, 상, 이, 화, 염, 성, 헌, 인, 기, 성, 이, 동, 야, 라. 유족편물은 소이심립지도야람. 동인이라는 꿰는 사실은 천화동인이거든요. 위에는 하늘 꿰, 밑에는 불 꿰. 근데 불이라는 것은 속성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늘 때는 항상 위에 있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같은 마음인거죠. 그래서 동인이라고 그래요. 단활 동인은 유득위하며 득중이 응후건할세말 동인이라 단에 말하기를 동인은 유득위 유득위는 뭘까요? 밑에 있는 천화동인이니까 육이효가 음자리에 그 음이 온 거잖아요. 유득이하며또 그게 중도를 얻었잖아요. 득중이 응호건할세 그 위에 있는 건괴에 응하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네. 말했다 해서 언 성괴즈이라 이 괴가 만들어진 의를 말하고 있다요. 유 득이는 위이 이음 거음하야 이르기를 이효가 음효로서 음자리에 있어서 듣기 정의하라. 그 바른 위치를 얻었기 때문에 유 득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 중정이 이이 이 중정으로 응지하니 또 위에 있는 구호효가 중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효가 또 중정으로서 응하고 있으니 특충이 응후권냐오 음, 그것이 바로 중도를 얻어서 건께에 응한다는 말이고. 오, 강건, 중정이 이, 이, 유순, 중정으로 응지하여또 오효는 강, 강은 강 양효라는 것이고 건은 하늘궤라는 뜻이고 중은 중도고 정은 정도지요. 오가 강건, 중정으로서 어, 처신을 하고 또 이효가 유순, 중정으로 응지해서 각득 기장하니 각기 그 바를정자 정도를 얻었으니 기덕이 동여라. 그 덕이 같다. 해. 그 속성이 같고 덕이 같다. 해. 고로 위동인이라. 그래서 동인이 된다. 해. 오는 건지 적으로 오효는 건계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은 응호 건이다 그래서 원래는 오효와 응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음, 응호건이라고 했다는 거죠. 상에 취 천화지상하고 이 상에서는 천화의 그 상을 취했고 단에는 전이 이연이라이 단전에서는 오로지 이효만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있다. 이 괴체로 석괴명이라. 괴체로서 괴이경유를 풀이하고 있다. 유는 위, 유기요. 유, 여기 부드러운 유자는 유기효를 말하고 거는 미, 구효를 말했다. 그 다음에 있는 동이말하는 그 자리 세 글자는 연문이라고 그래요. 잘못 들어가 글자 그는거죠 동인, 우야 형, 이섭, 배천 이게 동인께 전체잖아요. 그죠? 동인, 우야, 형, 이섭, 대처는 거냉냐 여기 동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뜻을 합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 들판까지 밖에 나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전부 다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동인, 우야라는 말이. 이게 사람들과 뜻을 합할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끼리만 합하면 그거는 작은 단이 되는 거고 저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뜻을 할때 동인이 이제 이게 좋은 거가 되는 거죠 그것은 건행이다 이 건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이 실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형세라는 거예요 지성사 응? 정성이 지극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것 그게 동인 우야의 의미거든요 지성 부사 가이도 험난자야 그 지성 부사함이 험난한 것을 밟을 수 있는 것은 그 밟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건지 행려라 건깨처럼 하늘처럼 이게 하늘은 그치지 않는 거잖아요 지극히 강하고 쉼없이 가는 거니까 하늘의 행하는 것이다 해야 무사는 천덕이라 사사로움이 없는 것은 천덕을 말한다. 그래서 무사라는 말은 하늘의 도를 말한다. 해야지. 하늘의 덕을 말한다는 거네요. 문명이건하고 이 말은 아시겠지요? 밑에가 확비니까 문명이거든요. 문명, 문명으로, 문명으로 써건실하고 건은 위에 팔을 걷게 된 거라고, 중정이 의이 중정은, 거기 아까 말한 대로 유기효와 구효가 중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정으로써 서로 호응이 되고, 되는 것이니, 군자 정란이, 그것이야말로 군자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니, 우이이체로언기라또 두체로서 그 의리를 말하고 있다유 문명지덕이 강건하고 문명의 덕을 갖추고서 강건한 덕을 또 갖추고 있고 이 중정지도로서 상응하니 서로 호의리니 네, 군자지 정도야라 그것이 곧 군자의 다른 도가 된다 유 군자야 미는 통천하지지 하나니라 오직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군자라야만 능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뜻을 통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사로움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웃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군자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야 는이 천하의 뜻을 통할 수 있게 된다. 천하 지지 만수나 천하에 있는 사람들의 뜻은 만갈래 천갈래 만갈래로 다 다르지만 이득이야. 이치는 하나다 이거예요. 뭐지 만수일이라고나. 예, 네. 그 사람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손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치는 하나다 군자는 명리고로. 근데 이 군자라는 사람은 이치의 밝은 사람이야. 이치를 다 깨뚫고 있는 사람이야. 고로 능통 천하지니, 능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뜻을 통할 수가 있어. 그러니 성인이 그 이제 여기서 말한 군자의 표상인 거죠. 성인이 시 억조지심을 유 일심자는 통리이라이 말이 참 많이 생각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어요. 성인은 억조지심 보기를, 억조창생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보기를, 유 일신자는 자기 한 마음 보는 것처럼, 보는 것과 같게 생각하는 것은 통어리이라. 그건 이치에 통할 뿐이다 이거예요. 이치는 벗릴수 없으니까. 문명 즉, 이 문명이라는 것은 능총리고로 능히 이치를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능명대동지의요 능히 대동의 의리를 밝힐 수 있고 강건 즉, 강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극기고로 이 자기의 극기할때 기는 기지사거든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기지욕이에요. 그래서 강건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있을 때 능히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능진 대동지도니 능히 대동의 토를탈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문명이라야만 그 능히 대동의 의리를 밝힐 수가 있고, 강건이라야만 능히 대동의 도를 다 실천할 수 있으니, 연후에 능 중정 합포 건행해라. 그런 다음에라야 능히 중도와 정도로서 건행, 즉 하늘의 운행하는 것과 합치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유군자야 위는 통천하지지라고 했다는 거죠. 보는 일을 보시면 이 궤덕과 궤체로서 궤사를 풀이하고 있는 거죠. 통천하지지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뜻을 통할 수 있으면 내위대동이요 네 그것이 곧 대동. 여기 대자는 큰 대자인데 조금씩 모이는 정도의 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다 아는 대동 이 대동이라는 두 글자가 공자의 핵심 사상 중의 핵심 사상입니다. 대동사회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동단결이라고도 하고 렇죠 대동 불연이면 그렇지 못하면 신은 사정지합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서로 합해진 것일 뿐이니 하이, 치형이 이섭제야. 어떻게 형통함을 이루면서 그 험난함을 건너갈 수 있겠냐는 거야. 꼭 대동이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엔을 처음 만들고서 이게 이제 서구 세력과 이 동양 세력이 서로 같이 만났을 때인데 전체 의장을 누구를 세우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전부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없는 거죠. 서양에서는 분석 철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모든 걸다 쪼개서 나누고 쪼개보고 분석하는 건 잘하는데 전체로 규합하고 뭉치는 대동의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그 규합하고 했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장계석 중통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분은 이 대동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 학생들한테 이공계도 그 많이 추천하고 그래서 자연계가 더 좋은 아이들이 모이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규합할 수 있는 것은 인문학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취직은 물론 바로바로 잘 되지만 그 전체의 CEO는 거의 인문학 바탕한사람이 이렇게 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 대동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활 천여화 동인이니. 근데 분명히 이게 위에는 천이니까 건개고 밑에는 환대. 평소에 말할 때는 하늘 아래 불이 있네? 이렇게 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천, 여, 화. 이게 여자를 넣을 때는 이 대등한 관계를 말하거든요. 하늘과 불. 이렇게. 하늘과 불이 동인이니. 그게 바로 동인이라 이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상하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불이 동인이니. 군자. 분자 이하야 군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 유족이라는 것은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응, 새는 새들끼리, 동물은 동물들끼리, 그것도 또새중에서또뭐 푸른색 새는 푸른색 새끼리. 이렇게 같은 유족으로서 변물, 저 물체를 분별하게 된다. 해야죠. 이 동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유상종을 사실은 따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이 하나로 대동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불은 화재 천하 천하 유하이 거기 토가 필요 없을 사실은 그죠? 불운 그 밑에는 운 이렇게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불은 밑에 운 불은 무어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는 무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불은 화재천하 천하유화 이 그러니까 불이 하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하늘 아래 불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으면서 천녀화전 하늘과 불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그렇습니까 천재 상하고 하늘은 위에 있고 아니면 높을 상자로 해서 갈수 있죠 하늘은 높은데 있고 화성 영상 니 불의 속성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니 높은 데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다 그죠 하늘은 위에 있고 불의 속성은 염, 불꽃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화, 여, 천동, 건, 불, 과 하늘이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고로 위, 동인지, 의, 다. 거기서 동인의 의를 만들어 냈더라. 군자, 관, 동인지, 상하야, 군자가 동인의 상을 관찰해서, 이, 유족, 변물하야, 유족으로서 물건들을 분별해서 각이 기류족으로 변불지 동의하라. 각각 그유족으로서 물건의 같음과 다름을 분별했다. 이러지. 약 군자 소인지단과 그러니, 이거 이제 정자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거지요. 군자 소인의 그 당파와 또는 선악시비의 이치와 사물과 감정이, 저 물, 사람들의 감정이 이는 흩어지는 거고 합은 모아지는 거죠 이산 또는 합세 이렇게 볼수 있죠 흩어짐과 만남과 사리지 이동이니 사물이치의 물정 그 밑에 사리지요 물정은 사람의 감정 이렇게 볼수 있고 는 사물의 이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사물의 이치의 다름과 같은 같은 것이니 그 약자가 거기까지 걸리는 거요. 사람의 부류로 말하면 군자 소인의 단과 또 선악 그 다음에 시비의 이치와 물정의 이합과 사물의 이동 같은 것이니 범 이동자를 무릇 다르고 같은 것들을 군자 는 변명직으로 군자가 능히 변명직 변지명지예요. 분별하고 밝혔기 때문에 첨을 불실기방나라 물건을 처리할 때즉 사람을 대할 때그 방법을 잃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즉 그냥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문명이 필요하지요. 분명히 사람이 옳고 그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볼수 있는 눈이 트여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강하게 엄격하게 딱딱 거기에 맞춰서 해야 줘 되니까 강건한 속성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문명이 건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돈의 보세요 이제 천재상이 화염상하니 하늘엔 위에 있으면서 불은 불꽃이 위로 올라가니 기성 동야라 그 속성이 같다 해가지고 유족 변물은 유족으로서 물건을 분별한다는 것은 소위 심이 시동야라 그 심이 다른 것을 자세히 살펴서 시동 같은 쪽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같은 쪽으로 이렇게 교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자가 보는 견해입니다. 좀 다르죠? 네.